YG d e v i c e o 은 통합 장치 관리 솔루션입니다. 원격으로 장치 접속과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작업 계획 일정과 일괄 작업을 관리하며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. 실시간 장치 관리 외에도 YG d e v i c e o 은 주변 장치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Windows, Android 및 리눅스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. 실시간 모니터링, 원격 제어, 문제 해결 기능은 심각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다운타임을 단축하여 가용성을 높입니다. 배치제어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 장치를 동시에 관리하고 OTA 소프트웨어 배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실행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또한 YG 디바이스온은 원격 장치 종료 및 재부팅을 지원하며 사용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원격 데스크톱 패션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. 어디에서나 YG 디바이스온을 사용하면 여러 국가와 도시에 복합적으로 분포된 어드벤텍의 모든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및 주변 장치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. YG 디바이스온은 스트리밍 작업을 수행하고 현장의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여 시스템 통합을 단순화합니다. 구축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 효율성을 보장하며 다운타임을 줄임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관리 기능을 보다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YG 디바이스온은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. YG 디바이스온에 장치를 연결하면 장치 및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